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화음을 배울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메이저, 마이너 말고 다른 두 가지 화음을 배워볼 거예요. 일단 메이저에서 출발할게요. 메이저에서 증가됩니다. 어떤 게 증가되냐면 완전 5도였던 여기 화음이 반음이 증가해서 증 5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음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이걸 증삼화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우리가 보통 부르는 말은 오그멘트 라고 불러요 오그멘트는 1음과 3음 사이에 3개 3음과 5음 사이에도 3개 이렇게 있어요 네 오그멘트는 좀 신기한 화음이에요 일단은 잘 쓰이지도 않구요 예, 이게 어디서 쓰이는지 어... 한번 들어볼까요? 뭐, 가령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5도 화음에서 이 다시 1도 화음으로 갈때증 화음을 쓰는 거죠. 네, 뭐,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요 가끔 쓰이는 화음이지만 예좀 뭐랄까요 되게 강해요 듣기에 예 뭔가 근데 이 화음이 신기하다고 말씀드리는 이거, 이유는 이거예요 이 도를 한번더 반복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서 C 오그멘트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E 오그멘트도 같아요 어차피 세개세개니까요 3개 그러면 G# 혹은 A 플랫 오그먼트도 같습니다. 이 구성음이 세 개인데 C와 E와 G# 혹은 A 플랫 이세 개의 오그먼트는 같아요. 베이스를 어떤 걸로 치느냐? 그게 다르겠죠. 예. 그러면 이런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똑같아요. 이번에는 D 플랫 혹은 C# 오그먼트를 보죠. 세개 넣고 세개 넣고 예 역시 그 음을 반복해 볼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C# 혹은 D flat 그리고 F A 오그멘트는 같아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예 이걸 떼면 되고 이거 같은 거예요. 같은 이유로 D 혹은 F# 혹은 A# 혹은 B flat D 이세 개의 오그멘트는 같습니다. 그럼 이 플랫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죠. 이 플랫 g B 오그멘트도 같아요. 그러니까 오그멘트는 네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 12개의 건반이 있는데 세 개씩 묶여 버리니까 네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단화음에서 출발할게요. 마이너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감소했어요. 어떤 게 감소했냐면 도레미파솔리였던 완전 5도가 반음이 줄어들어서 감 5도가 됐어요. 요것은 디미니시라고 부릅니다. 네. 이 어그멘트랑 느낌이 다르죠? 이 단이 좀 어두운데 마이너 코드가 어두운데 이거보다 좀더 구슬퍼지고 좀더 우울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디미니시. 네, 아주 이것도 매력적인 화음이에요. 여기서 네, 1음과 3음 사이도 두 개, 3음과 5음 사이도 두 개입니다. 좀 뭔가 좁아 보여요. 예, 이런 식으로 다 아, 아니군요. 좁아요. 이걸 가장 넓게 칠수 있는 것만 여기밖에 없어요. 두 개, 두 개죠? 네, 여기서 세븐. 일곱번째면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디미니시 세븐 이렇게 되면은 건반이 이렇게 다섯 개가 되는데요 이 다섯 개의 디미니시는다 똑같습니다 오그멘트랑 같은 설명이에요 C와 e 플랫, g 플랫, A 이네 개의 디미니시는 모두가 같습니다 건반이 다 같게 움직이죠 그런 이유로 C 샵디미니시는 E 디미니시와 G 디미니시와 b 플렛디미니시가 똑같아요. 그리고 C가 아닌 D와 F와 a 플렛과 B 디미니시도 서로 다 같습니다. 그리고 e 플렛은 C디니쉬때 미 했었죠. 건반이 12개인데 어그멘트는 3개씩 묶여서 4종류가 네 나왔다면 디미니시는 12개의 건반 중에 4개씩 묶여서 3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c 디 미니시는 이 플랫 디미니시이기도 하고 g 플랫 디미니시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도 어그멘트보다는 많이 쓰여요. c 코드에서 d 마이너로 갈 때에 C 샵 디미니쉬 를 살짝 섞는겁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보통 반종지로 5도 화음을 써야 하는데 7도 화음인 디미니쉬 를 쓰기도 해요 네, 디미니쉬는 좀더 많이 사용이 되고 여러가지 형태로 뭐 하프 디미니쉬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로 쓰이는 편이에요 세븐으로도 자주 쓰이고요 이건 좀 복잡한 예. 그 화성학에서는 감칠라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반감칠라움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런 코드입니다 메이저와 마이너에 비해서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듣기에도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제가 노래 사이에 쳤을 때아 이런 거구나 하셨겠지만 네 많이 쓰이지는 않는 그런 감초 같은 코드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삼 화음 삼 화음은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 둘셋네 개가지가 있는데 그 비중이 장 화음이 굉장히 크고요 메이저가 제일 크고 마이너도 어느 정도 큰데 이장이아증 화음 오그멘트와 디미니시 감 화음은 되게 작아요 근데 이거는 음, 달라질 수는 있어요. 뭐 재즈라든지 좀더 복잡한 코드들이 많이 나오는 노래들에서는 좀 사용 빈도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인 음악을 통틀어서 본다면 클래식 포함해서요. 그러면은 이 메이저와 마이너가 많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이 우리 삼화음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